이제 제국이 음, 단단한 숲 끝이 돼서 제국 살도 오르고 건강해져서 잘 보기 좋은데 또는 눈으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좀더 심하게 공격당했으면 정말 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처가 커요. 이 주위 큰 고양이한테 네. 엄청나게 힘이 세. 그 고양이는 체격도 크고. 심하게 다쳤을 때 그때는 참 고생을 했는데 몸도 야이고 거기 한 2개월은 됐죠 아마? 그렇죠 음. 그러고 나서 아이고 이게 왜섭식하고캐치랑 가지고 는데 되겠나 해서 오리젠 고단백을좀 먹여야 되겠다 음. 싶어 그때부터 오리젠을 좀그캐치랑하고 위에 얹어서 같이 먹이면 했더니 지금은 이제 제법 으윽한 든든한 수컷이 에서 이제 제법 살도 오르고, 건강해져서 참 보기 좋은 좋은데, 또 눈, 눈 쪽을 공격을 당해가지고, 좀더 심하게 공격당했으면 정말 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처가 커요. 요주위큰 고양이한테? 네. 당했지. 엄청나게 힘이 세. 그 고양이 근처도 또 크고. 귀가 자꾸 맞춰야 되죠? 네카라를 안하니까 나름이 좀 끔찍하지 근데 그런 네. 애들은 네카라를 하게 되면 음. 오히려 더 불편해요 오히려 못 견디지 않을 거예요 이가 그래. 아니기 때문에 음. 집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에서 키우는 양이가더 키우는데 네, 네카라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밖으로 음.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네카라가 자기한테 오히려 위험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 나는 내 아, 카레를 하면 어떨까 하고 어저께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내 카레가 여분이 있대요. 그 사장님 가져다 드릴게요 했는데 아 그럼 그러세요 했는데 가지고 와도 사용하는 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고 많이 힘들어하면 벗겨 줘야 되겠네요. <웃음> 확실히 그걸 하면 치료는 빨아될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y 리 루비, 루아, 아빠, 아빠 못 체인 루아 Cukup, c a k u p cukup, c a k u p cukup Oh, aku b a s a b a i